It's him! It's 에? him! 에? Get to the gun! a m g t him up! up. a Don't l e 아,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Up, ah! 아, 할아버지! Booyah.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추추 찰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죠. 노 스네이크 호텔 제작진이 만든 제대로 된 게임입니다. 단편 게임이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열심히 광고를 했었는데 이거 토마스 기차 있잖아. 걔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애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상하게 생긴 그 얼굴에 공포심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서 어? 이걸로 게임을 만들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임이 바로 이 추추 찰스입니다. 근데 이게 오픈월드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정말 놀랍게도 또 한글 정발이네 이게 기가 맥히네. 요즘 게임들 한글 정말되는 것들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I hope you're ready for a little monster hunt. 아 이게 어떤 괴현상으로 기차가 갑자기 괴물화된 그런게 아니라 진짜 그냥 괴물이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그냥 찾아가는 거네 <목소리> 사냥하러 <웃음> 아 이건 또 새롭네요 오 It could be an indispensable tool on our journey. Stay close. We don't want to be exposed for too long. 아, 돈 벌러 온 거야, 여기? 전력질주. 아, 할아버지 정정하시네. <웃음> 되게 잘 뛰시는데요? 같이 가요, 할아버지. 솔직히 인모양 구현하는 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돼. 인디게임이잖아. 아, 쒝스. It's locked. 할아버지 목 목이 약간 이상해요. <웃음> 턱이 없고 목이랑 턱이랑 일체형이 되어 있는데. s h 지도. t h 지도 펼치는 이펙트가 되게 괜찮 오, 이게 섬의 지도군요. 오, 오. 파란 화살표는 현재 위치. 흰색 선은 기차의 선로. 붉은 화살표는 선로의 갈림길. NPC와 미션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여행하려면 중간 지점을 배치하세요. 중간 지점 배치,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렇군요. 가자. 이게 열쇠야? 야 이걸로 사람 내리치면 죽겠다 야 다음을 눌러 수집한 아이템 확인 인벤토리가 있네요 기차역 열쇠 방치된 기차역을 열수 있는 자금 황금 열쇠입니다 좌클릭으로 그냥 자동으로 아이템이 사용이 되네요 이게 내 기차인가? 오!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전진, 후진, 정지인 것 같죠? 오, 사격 플랫폼. 바라보고 조준하세요. 약간 내가 보고 있는 에임보다 훨씬 아래쪽을 겨냥해야 제대로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남바람은 총이 잠시 멈춥니다 모든 총의 탄약은 무한입니다 명륜 진사 총알인가 봐요? 미션을 통해 새로운 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건 어떻게 ESC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할아버지 어어어... 어어어! 예아! 베이 for you, Charles. d It's It's 어. 어. 어. 아, 게 바로 나온다고? 으아아아! 어, 할아버지! 헐! 헐! 할아버... <웃음> <웃음> <웃음> 유쾌한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 난 흑막인줄 알았는데 그냥 유쾌한 분이셨군요 눈 감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작진이 제작비가 없어서 그런 상호작용은 안되게 해놨거든요 가자 아들이 아리야? <웃음>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아리랑 아들을 같이 찾아야지 우와 진짜 기차 타는 느낌이네 대박 신기하다 어? 와 이거 멈추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여기 뭐가 있네요? 맵거이 프레임 드랍이 좀 있네 맵에는 뭐 별다른 표시가 있지는 않네요 저 사람들이 NPC 표시겠죠? 아, 야 이게 지도가 아니라 맵을 위에서 보는 수준이야. 그림자도 다 표현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로딩렉이 걸리는 것 같아요. 좋아. 어? 어? 고철. 기차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고철입니다. 기차에 있는 청사진을 사용하여 업그레이드 메뉴를 열수 있습니다. 기차에 청사진이 있어? 아, 어 기차 체력이 76% 속도 레벨, 피해 레벨, 방어구 레벨. 야 이거 고철 열심히 모아야겠는데요. 이게 전속력 아니면 은 멈추는 거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컨트롤이 어렵네요. 어? 잠깐만 갈림길이야 왼쪽 오른쪽 나눠서 갈수 있는데 내가 조종이 가능하네요 어... 뭔가 선로가 바뀌는 이펙트 따위는 개나 줘버렸고 그냥 방향만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외곽부터 먼저 돌을까 외곽부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NPC들이 여기가 훨씬 많잖아? 외곽을 가자 이렇게 되면 직진을 하겠지? 오 덜컹거리는게 굉장히 리얼하네요 오 뭐야 이거 미니맵 보고있는 와중에도 진행이 되네? 조용하다 이게 멈추는데 제동거리가 한 30m 정도 되네요 기억해둡시다 안녕하세요 여자네? <목소리> I suppose that would be you. There's some scrap metal in the balcony room of my house that you could use to repair and upgrade your train. 천상가? Talk to anyone around here, and uh, they'll do whatever they can to help. 친절하기까지? Anyone not wearing a mask. 가면을 안쓴 사람들? Good luck with everything. 여기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이제 기차 괴물한테 원한이 있나 봐요. 제가 그걸 잡는 걸 굉장히 도와주네요. 근데 가면 쓴 사람들은 뭐 광신동가 그러면? 열었다오어 <웃음> 아니 고철이 몇 개야? 와 진짜 천사세요? 업그레이드를 좀 해볼까? 어 레벨 2가 되려면은 세 개를 먹는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벨 3이 되려면은 다섯 개 먹는다 이런 거고 고철 하나로 수리 아니 미친 미치... 수리 하나 하는데 10% 밖에 소리가 안돼? 고철 많이 모아야겠는데? 자 이제 또 맵을 펼쳐서 여기 또 뭐가 있네? 여기 다음면 여기로 가자 어? 파란색이 필수 미션 일단은 여기 주변 살짝 보고 그러고 돌아올게요 아 근데 뭐 기차 타는 게임이라더니 기차를 이제 거의 안 타고 계속 뛰어 댕겨야 되네 철 노란색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코찰 코찰이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네 특정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이면은 있기 때문에 어? 이상점 볼까요못 열려요 아니 누가 봐도 열쇠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예 상호작용조차 안된다고? 아니면 열쇠가 있어야 상호작용이 되나? 여긴 무슨 집이야? 만나지 않은 NPC 선택 미션 템 줘요 아저씨!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고철 좀 줘봐요 제가 기차 잡아줄게 Look kid I know you're supposed to be some fancy pants monster hunter but you can't earn my respect without making yourself useful 아, 퀘스트 아이템이었네. 아까 봤던 노란색 상자가. 그래서 상호작용이 안 됐었던 거고. 아, 자물쇠를 잘 따면은 아저씨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웃음> 특이하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 이런 식으로 여는 거야? 아 너무 쉬운데? 오, 어, 뭐지? 이딱 맞는 느낌, 만족감. 이건 뭐야? 중요 아이템 획득. 다리에게 돌아가 미션을 완료하세요. 어떻게 읽어야 돼? 이름이 뭐예요, 아저씨? <목소리> 이 쉬운 걸못 하셨어요, 아저씨? <목소리> 몇개 주셨어? 35개. <웃음> 미쳤다. 빨리 가서 업그레이드하자. 저기 있다. 나의 추추 찰스. 추추 찰스는 괴물 이름이지. 그럼 난 그냥 추추로 해. 찰스가 괴물 이름이니까 우리는 추추로 가자. 성이 고고, 이름이 추추야. 우리 고추추. <웃음> 자 업그레이드. 어유 순식간에 레벨을 지금 몇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야. 자. 이제 어디로 가야돼요? 여기도 다 봤고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어? 야 속도가 아니 너무 빨라진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빠른데요? 우리 업그레이드를 한 번에 너무 많이 했을지도? 자 필수 미션 The monster hunter has arrived I see Ooh, yeah. This is no ordinary hunt, mind you We've already tried fighting Charles, but he retreats into the wilderness if he is sufficiently harm. e d Oh, 어, 도 n 가는구 a We believe there may be a way to get Charles to commit to a mortal battle, however. Dispersed around the island are three eggs, locked in the island's three primary mines. 주요 광산에 세 개의 알이 흩어져 있다고? 근데 알이 뭔데? Our theory is that putting these eggs in the temple at the center of the island will provoke charles into a fight to the death 아... 그렇구나 알을 3개를 모아서 중앙에 있는 사원에다가 놓으면 찰스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 unfortunately the mining company owner warren charles III has placed armed guards inside each mine to protect the eggs 왜 광산에서 사정이 그런 미친 짓을 해? there's an egg in the mine just down the rail 선로 바로 아래 광산에 알이 하나 here's 있어 here's the key to the mine I've marked the entrance on your map. 어디? 남부 광산 탐험. 갱단이 중요한 알을 남부 광산에 숨겨뒀습니다. 근데 여기 NPC들 되게 다 많이 친절하다. 설명도 되게 잘해주고 게임이 직관적이어서 좋네. 무슨 소리야? 설마. 차 r 스 e s 무슨 소리야 이게. 기다려 고쳐 줘. 내가 곧 갈게! 아야 미치 바로 뒤에서 아! 아 잠깐만. 아이씨. 출발. 얼굴을 노 얼굴을 노리래요, 얼굴을. 뭐야? 바로 죽어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맘마매야. 소리 나면 진짜 바로 도망가야 되네. 찰스가 등장한다는 소리였네요, 저게. 이게 기차랑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돼. 기차 체력이 0이야? 우리 고추추, 빨리 수리해주자. 우리 많이 아파지, 고추추. 이제 여기로 가봅시다. 무기 미션. 뭐야, 왜 불태우고 있어? 집을. 아저씨, 뭐예요? Oh. Oh. 오, oh, uh, well, so, uh, a weapon like this could come in handy. 어, 이 물탱크를 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틀면 되네. 이건 뭐 침뱉어요? 제제제 아니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물 탱크가 침을 뱉어. 기분이 나빠. 뭐. Using the water tank to put out the fire. Pure genius. 와 진짜 네가 멍청이 아닐까요? Here, take bug spray. Cause of this chaos. 버그 스프레이 획득. 버그 스프레이 피해 1, 범위 1, 감속 5, 발사 속도 5. 이게 훨씬 낫지 않나? 오 범위가 진짜 좁다 연사속도가 5야 와 금방 가열되는데? 가열되면 총을 바꿔서 쏠수 있네 이렇게 하고 빠르게 바꿔서 어 스위칭이 돼요 일단 총을 기본 장착하고 그 다음에 화염방사기 쐈다가 다시 총 쏘고 이렇게 하자 자 이제 여기로 가면 되겠죠? 남보 광산탐험 메인 퀘스트 가자 가자 총알은 제한 없어요 왼쪽 위에 레버 담겨 보자고? 어어? 어! 이런 게 있었구나 갓겜이네 기차에서 저 뽀뽀는 진짜 못 참지 밑에 들어가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싸해 들어가도 되는 건가? 갑자기 추추 찰을 뜨면 어떡해 여기까지 들어오겠어 설마? 여기 진행하고 있는 동안은 안 뜨겠지. 발각을 피하며 적을 염탐하기 위해 기울입니다. Q와 e 를 눌러서. 초록색 페인트 통. 와... 기차 색깔 바꿀 수 있구나 우리 고추추를 초록색으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고추추를 초록색으로 하면 그럼 풋고추가 되는 건가? 뭔 소리지? 풋고추추? 휘파람 소리를... 근데 나 지금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지? 갱주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군 오씨... 들킬 뻔했다 안녕하세요. o no v i s i t o r s a l low. 아, 다 아야. t e v e r came 안녕하세요. 이 끝까지 쫓아오네. 저 씨. So m 게무섭게 생겼어? 얘나 놓쳤는데. 그새 경계를 풀고 휘파람 불고 있는 거봐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은 들킬 일이 없겠네 뒤를 안 돌아보니까 이게 그 신비로운 어그로 알인가? 알이 사라지면은 휘파람 부는 걸 멈추겠지? 달려도 뭐 어그로가 끌리거나 그러진 않네요 잠시만요. 저 인간 알이 사라졌는데도 휘파람 불면서 정찰 돌고 있는데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정찰을 돌고 있는지조차 까먹은것 같은데 이건 이 악물고 모른척을 해주는 건가? 이 안에서는 확실히 찰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된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시간을 걸었는데 안 나오는 거면 은 자, 알 하나를 먹었고 페인트를 오우! 불꽃추추! 완전 새초록색이네? 이 탈것 특유의 진동을 되게 잘 구현한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붕 떠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선로를 밟고 있다는 이 표현이 난 되게 좋네. 보급품을 하역하는 일은 정말이지 대단한 경험이다. 원래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선택한 걸까? 그래가지고 이미 채굴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헉, 이런 곳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계속 여기에서. What the hell? 왔다, 왔다. 왜 저쪽 방향에서 들리지? 아닌가? 전진해야 되나, 이거? 수초 찰세를 잡으려면 전진해야 되나? 일단 계속 달려. Later. 아니, 뿌 소리 들렸는데 왜안 나오지? 이게 주변에 있습 빨리 무기 바꿔! 야! 어, 이거, 이거 뒤로 밀리게 하는데 되게 특효인데. 특효기는 한데, 되게 빨리 과열돼요. 오, 이거 봐봐. 확실히 엄청 주춤거리게 만드는데? 꺼져! 내가 이겼어.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아유, 엄청 크게 한 바퀴 돌아야 되네. Ooh, yeah. use use. 이제 피치치로 진나뭐 색이 묘한데 딱히 왜 이쪽으로 후진을 해? 잘됐다 안그래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데미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필사의 결전에서만 찰스를 잡을 때 의미가 있고 그 전에는 어차피 쏴봤자 애가 체력을 채워서 아왜다 벗고 있는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씨. I, I'm sure e u Gene told you all about me so I need not introduce myself uh, one, one of the X is, is in the north mine uh, here's, here's the key to the entrance 북부 광산 어디? 위치를 볼까? 아니 완전 멀리서! 여긴 또 어디야 어? 무기! 무기 미션? 겟틀링? 대포? Paul asked me to design a new weapon to help you hunt Charles and using my extensive demolitions experience I made this rocket launcher while I'm working on that Why don't you bring that box of rocket ammunition back here from inside the bunker down the rail? 그게 어딘데? 어휴, 저것도 뭐네. 좋아. 로켓 상자. 자. The launcher is in complete working order. So I'll let you take it from here. 자. 뿜어! 피해가 5단계. 발사 속도가 쓰레기네. 우와 야! 연기나는 거 봐! 이건 진짜 순수하게 데미지용인데요? 저지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건 결전의 결투 때 사용하는 것 같네요. 두부부로 진화! 두부보다아 <웃음> 귀여워. 완전체 두부부. 어, 원래 뿔이 있었나? 최종 업그레이드 되면서 뿔이 달리게 된 건가? 자, 이제 더 이상 퀘스트를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고철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필수 미션과 무기 미션을 하러 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북쪽 광산부터 가야 되니까. 왜! 꺼져! Ouch, right baby! You're in the wrong place, my friend. 어디로 가야 돼? Ouch, b a 상자 열고 있어. 이 찢어 갖고 까뻥 깨가. 유감. 여기서 쭉 직진하면 어떻게 되지? 알을 얻은다음에, 저 레버를 누르면은, 길이 내려오네, 이렇게. 아무도 알에 접근하지 못하게 불청객을 발견하면 즉시 쏴라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 알이 부화하면 바로 죽여서 사체를 가지고 와. What the fuck? 아니, 왜? 아니, 진짜. 개옥가네? 그 와중에 알은 챙겼네요. 알 챙겼으니까 이제 죽어도 딱히 상관은 없거든요. 피했지롱? 소화하세요. 열일하시네, 저분. 그래서 그렇게 휘파람 불면서 정찰 돌고 있어요. 가자, 두부부! 자있어오일난 oh, 여기로 갑시다. 필수 미션. 여기서 뭐예요? You're the archivist my father told me about. Although, I'm disappointed to see that he chose t h 어그 할아버지 아들인가 봐. <웃음> 할아버지 돌아가신 <웃음> 거를 모르고 있네. <웃음> <웃음> <웃음> Then, Meet Me Back Here 게스트 난이도가 되게 해체 작업 폭발물로 8개의 다리 지지대를 조작하세요 음... 까다롭구만 아! 여기 폭탄 설치함 마지막 하나. 튀어. 하하! 하하! 하하! 의무 완료했습니다, 아저씨. That's the tallest and weakest bridge on the island. So if Charles ever crosses it, we can blow him sky high. I'll be on standby to detonate t 찰스를 데리고 오면여기 폭파시켜서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대요. Here, take this. It's the key to the temple. Once you think you're prepared enough. You can break b a o t i m e 오, 사원 열쇠를 얻었 안녕하슈. 이건 뭐슈? So, the f a 아 총이 어디 갔나 했는데 총신을 가져갔구나. 갱단놈들이 w to 어디로 가야 돼? 멀어! 일단 필수 미션부터 받고 가면서 하자 숨어 어젯밤 회의에서 그렉이 말도 안 되는 눈물을 제기했다. 워렌이 거미기차를 이용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사원에서 일했던 이론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프리즘이 알에서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을 때 찰스가 처음으로 우리를 공격했다. 알이 파괴되고 있을 때 찰스는 죽기 살기로 싸웠을 뿐만 아니라 몸의 크기도 거의 두 배로 커졌다. 그때 워렌이 알을 숨겼고 우리에게 알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워렌이 숨기는 게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 은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워렌이 착한 사람이라고 또 이게 이렇게 또 떡밥을 던지네 The Archivist, in all your radiant glory I have to use an ancient shrine on the island a Pyramid of sorts, with a curious prism located at the top Three slots are carved into the prism, which perfectly fit the eggs When fully loaded, a massive beam of energy is emitted Seemingly drawn from the eggs themselves The mutineers hope this event will lure Charles to a mortal fight As he comes in defense of the eggs Now for the real warning Charles has the ability to absorb energy from the burst strengthening and enraging him However it's not my place to oppose despite the danger So here's the mine key WELL 왜케 다 멀어요 자 일단 왼쪽와 instig 왼쪽 가서 갱단야영지 잠입하고 저길 들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아래를 다 설치하면 되겠죠. 가자구! 누가 났어요? 얘들아 내려와봐 오 잡을 수 있어 아 미친! 잠깐만 어? 여기 애들 다 잡았지? 이제 파밍하자. 총신 어디다 뒀어? 어 뭐야, 진짜 미쳤나봐. 야 찰스 얼굴보다 얘네가 훨씬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네. 오, 오, 자주포야? 헉. 밥을 얻었어요. 어 이거 되게 강력해 보이는데? 밥. 범위가 다섯 개. 허 <웃음> 우와 대박 완전 쎄보인다 일단 한 30만원씩 받으면은 나도 이런거 할수 있을 듯 엄청 보람차지 않을까? 하루에 30이라니 아 근데 진짜 쓸데없이 휘파람 너무 잘 본다 마지막 알고찰 많으면 기분 좋잖아? 어? <웃음> 드디어 홍고추를 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리얼 홍고추추 고추추 와야 진짜 멋있다 역시 빨간색이지 세종지나 고추추 악마 그 자체 일단 한바퀴 삥 돌아서 애들 어그로 다 끌자 소리질러 얘들아 아무도 나를 신경쓰지 않아 야, 여기에다가 알을 꽂으면 되는 건가? 오, 세 개의 알. 오, 진짜 딱 맞네. 아 마지막으로 꽂으면? Away from 어? 앙 우와... No! No! 뭐야, 애들 왜다 쓰러져있어? No. No. <웃음> 왜 왜? 어? 어? 어? 헐! 야 워렌이 저 찰스가 강해지는 걸 막고 있었던 게 맞네. 오 마이 갓! 헐! 어떻게? 오 추추? 아, 려 어, 아, 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느 아, 아. 느 아. 아, 아. 아우 나 자, 자꾸 너무 맞는데? 이거 수리해야되겠는데? 오지마! 뭐야? 어? 어! 어! 어! 수리! 그 어, 수리 수리 마 수리! 뭐야 나 자꾸 텔레포트 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천천히 오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와, 텔레포트도 하네, 와. 미쳤다.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다운, 컴대운 예, yeah, 베베. 어? 어?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고고고고고고 내가 다리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 아기 다리 고기 다리 그만 때려 아파 내 기차 어디 갔어 일단 지도를 보자 지도 어 위로 올라가고 있다 다리 있는 곳 엄마 엄마 나 죽어요 진짜 소리 에이, 천천히 구워주지. 야, 이거 한번도 안 썼는데 써보자 펑펑펑 펑. 펑. 데미지 확실하네! 제킬 못찾고 있는데? 어! 야! 속 담아! 씨 죽어! 죽어! 죽어, 이씨! 다리는 언제나와 어? 우리 어디가고있어? 한바퀴 돌았네? 어? 어? 낡은다리다 아 이게 HP가 다 달면 자동으로 이 낡은다리 쪽으로 와지네 아닌가? 아 내가 정말 기가막힌 타이밍에 HP가 다 달면서 어? 이 낡은 다리 쪽을 지나가게 된 건가? 대박 뭐야? 이렇게 잡고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니 너무 개뜬금포로 끝나잖아요 아 뒤에 쿠키 있어? 오케이 일단 계속 지켜봅시다 아리야? 어, 아리. 부하려고 해? 그냥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었던 거야? 잠깐만 저거 다 알이야? 야 뭐야 온몸에 소름 돋았어. 촛불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부 다 알이야. 찰스의 알이 맞는 것 같은데 에너지 원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는 용도면서 동시에 찰스가 낳은 알이 아닐까? 자어좀 허무 맥락에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자질고레하게 이상하게 막 스토리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보다 그냥 진짜 깔끔하게 원래 이제 모티브 자체가 토마스의 그 공포 기차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막 어렵게 장황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게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퀘스트도 되게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을만한 그런 수준의 게임이었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차가 이거 완전체가 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네요. 그죠? 찰스보다 더 찰스 같은 악마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고추추 고생 많았습니다. 추추 찰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